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정치 성향이 여든 야든 좌든 우든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면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식이 깨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카운팅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만약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표를 훔쳐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부정한 방식으로 개표의 숫자를 마음대로 조종해버린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내가 지지하는 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기기만 한다면 상관없는 것일까요? 불법적으로라도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이겨주기만 한다면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아빠이고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일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엄마, 아빠로서 아들, 딸로서 정의감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웠거나 모범을 보이고 싶은 감정은 배움이 있는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정의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당이 불법 탈법적으로 정의를 짓밟고 이기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해주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촬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촬영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나를 매도하고 악플로 내 유튜브 채널을 도배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견해랑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SNS나 유튜브 환경인데 이 모든 것을 견딜 만큼 내 자신이 멘탈이 강한가? 이런 것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저는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 네피셜 리아닌 팩트 그것에 기반을 둔 사실만을 전달하겠다. 그런 사실을 전달하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번 영상도 제가 팩트만을 얘기한다면 누군가 당장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 주실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릴 결심으로 이 영상의 촬영에 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가 부정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우파들만의 잔치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좌파 성향의 시민들에게도 다가가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반영해서 그들의 마음도 보듬어 않으면서 이러이러한 부정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 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그들의 자발적 협조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 부정을 확인시키고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입증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것을 민중의 힘으로라도 밀어붙이려면 자유우파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합리적 좌파, 합리적 중도파, 양심적 중도파들의 협조를 얻고 그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면 이 부정의 순환고리를 이제라도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마저 위태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건전하고 양심적인 좌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선거 부정을 부인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좌파들마저 등을 돌리게끔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들의 협조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분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2부 방송에서는 이번 4.15 선거가 부정선거다 라는 입장의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서 2부의 결론 부분도 보시지 않고서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듣고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합리적이고 양심적이며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영상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미개한 국가도 아니고, 일당 독재 국가도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예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꼭 끝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니들 우파들이 그 땅이니까 절대 좌파를 이길 수가 없어. 자, 이런 얘기는 우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다치게 하는 얘기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후불유는 상당히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논리는 첫째,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고 그래서 현 정부의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장에 너도 나도 나갔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 결과 사전투표에서 여당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우파 성향의 유튜브 TV에서는 우파 시민들은 절대 사전투표에 가시면 안됩니다 라고 독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좌파는 사전투표 우파는 본선거에 주로 나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거에서 진 당사자들이 잠잠하지 않느냐. 나경원도 심재철도 오세훈도 황교안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나서지도 않는데 왜들 이 난리냐.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한두 번 해본 것이냐?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이 당선될지 떨어질지 몸으로 느끼고 다 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태경을 비롯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마저 민경욱 의원을 비난하면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수만 명의 협조자가 있어야 한다.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러면서 민경욱 의원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내부 총질까지 해대는 상황 아니냐 당 내부에서조차 협조를 받지 못하면서 무슨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부 총질은 민경우 의원 입장에서 몹시 가슴 아픈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태경 및 몇몇 야당 의원들의 총질은 우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뼈때리는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치러졌고 정부 여당은 이번에 표를 주면 국민들에게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공연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비록 재난을 빙자한 불법성이 조각된 명백한 돈살포 선거였다고 볼수 있지만 이 돈의 위력으로 인해서 여당의 표를 쏠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만원이라는 돈이 여당에게 표심을 향하게 하는 데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주장들을 들어보면 일견 이해가 가는 점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시원하게 답이 나온 듯한 느낌마저 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친여 성향의 좌파 시민들은 이 이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가 어떻고 개수기가 어떻고 QR코드가 어떻고 이런 설명들은 하나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양심적 시민 여러분, 어떤 분쟁이든 옳고 그룹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려면 최소한 양 당사자의 의견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화면을 닫지 마시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측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하니 조금 더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면 양심 있는 좌파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옳지 못한 승리, 부정적 승리, 훔쳐낸 승리 반칙으로 얼룩진 승리라도 이기기만 하면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에 선거에 누군가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승리를 훔쳐냈다면 그 자체가 곧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곧 자유의 말살이며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좋아하는 정권의 승승장구를 보는 것이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식들이 자유 없는 사회의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불의를 저지른 자들의 목적이 정의로울 수는 없다는 것쯤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 1부에 이어서 이번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2부의 주장까지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